망고야, 모찌가 좀 이상해? 체리! 응, 음, 병원 가자. 오늘 뭐 하러 가는 날인지 알지? 우리 돈까스 먹고 거야. 돈까스 먹고 오자. 모찌, 이제 병원 가자. 아이고, 병원갈 거야. 오, 아빠 새끼 있어요. 헐, 한,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<목소리>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체리는 아침에 수빈이가 눈뜨기 전부터 지켜보며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오늘따라 더 애교쟁이가 된 체리. 우리 집 고양이들은 점점 더 애교쟁이가 되어가고 있어요. 고양이를 키우면 겪을 아침을 느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수빈 집사의 아빠입니다. 수빈집사 입시 관계로 영상이 좀 늦게 올라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우리 양이들이 드디어 돈가스를 먹게 되었네요. 체리 모찌가 아직 아기양이들이긴 하지만 날짜로 보면 5개월이 좀 지났어요. 망고로 인하여 걱정이 돼서 땅콩 수확 시기를 좀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. 하루종일 아침부터 이렇게 앵앵거리며 다닙니다. 역시 우리 양이들이 애교가 짱인 것 같습니다.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네요. 역시 고양이는 사랑입니다. 오, 저리. 음, 음 저리. 손님이 물 응. 응. 응. 응. 평소와 똑같은 아침 하지만 체리, 모찌는 중성화 수술을 하러 갑니다 응. 어머머머 체리야 조심해 손님 배고프지? 조금만 기다려. 애들 병원 갔다 오면은 바로 받줄게. 비가 많이 온다. m <laughs> 흠 맞아. 가 얌전해. 체리 얌전하지? 이제 먹지. 들어가자. 얌전해. 잠깐만, 방석이 너무 불편한가? 방류 조그만한 걸로 넣어줄게. 일단 나와. 조그만한 방류로 줄게. 이래야 넣어줄게. 자, 다시 들어가자. 아 지금 이제 몸집이 커져가지고 이제 보지! 나와! 이제 겁이 나는 거야. 어디 데리고 가는 줄 알고. 이제 가야지. 가야지. 나와. 나와. 어! 나왔어! 어, 나왔어! 나왔어! 어안 어. <웃음> 어. 아, 돼요. 네, 여기. 네, 네. 얘로 한 번에. 어머! 치료도 치료. 안 되겠다. 얘네 그냥. 그냥면안되아 그냥... 그냥... 가야지. 체리, 뭐지? <웃음> 우리 땅콩 때려 가자. 괜찮아 <웃음> 이따 저녁에 데리러 갈게 알겠지? 어, 어 체리 괜찮아 괜찮아 모찌랑 체리 있다가 올 거야. 뭐야? 모치가 좀 이상해? 아이고, 내 카라 했어 아이고, 아파서 오는 거야 지금? 네, 이거 아파서 오는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엔. 체리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체리. 아이고, 슬퍼. 어떡해. 아이고, 어떡해. 어, 말랐어, 말랐어. 하루 안 먹었다고 이렇게 삐쏙 말랐어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모지팔 봐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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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 오른발이 좀 왕발 좀 됐잖아. 응. 네. 주사 맞고, 거기다 링겔 맞고 그랬거든. 어이고, 거시기 이상해. 왜, 거기에 숨은 거야? 건드리지 말라고? 응. 음, 빨가세어 <웃음> 어떡해. 순이. 아이고, 순이. 아이고, 순이 오늘 잘 있었어? 얘 완전 재농국식이 진짜. 얘도 좀 삐졌다. 왜 그렸지? 서로 상태가 안좋아 밥안 먹어서 상태가 안좋아 체리 못찌는 수술에서 상태가 안좋아 근데 망고는 괜찮아 보여요 심심하지 근데? 그래! 너 혼자 심심하지? 청소하다가 뭐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? 이거 이빨 누구 이빨 못 폈어요